제가 아는 회장님이 계시는데 연세가 한80 정도 되셨어요 근데 이분은 젊은 친구들하고 같이 섞이려고 노래를 꼭 최신곡을 한두 곡씩은 외우고 나타나세요 그래서 노래방을 가도 젊은 친구들하고 같이 섞여도 꼭 자기가 젊은 친구들한테 맞춰서 노래를 같이 불러줍니다 그만큼 노력을 하시는 거죠 젊은 친구들의 에너지를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하다못해 돈을 쓰시면서도 굉장히 젊은 친구들한테만 돈을 써요 같이 나이 든 사람한테는 돈을 안 써요 그분이 굉장히 현명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트렌드는 어떻게 바뀌고 있나 요즘 스타일은 어떤가 수술을 하려고 스스로가 굉장히 노력하는 모습을 제가 항상 옆에서 지켜보면서 대단하신 분이다 이렇게 느끼는 분이에요 제가 요즘 나이가 들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보일까 제가 폐랑을 운영하면서도 젊은 친구들이 많이 오는 유럽 보차나 유림 상위를 운영하고 을 있기 때문에 젊은 친구들의 트렌드를 쫓아가야 되고 그 사람들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저는 얼마나 기준을 잡고 있을까 항상 궁금했는데 저희 직원 한 명이 자기 테스트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봤더니 꼰대 성향 검사라고 제가 꼰대인지 아닌지 야 이거 나도 한번 해보자 해서 지금 한번 해볼 생각인데 어떻게 나올지 제가 궁금하더라고요 블루브르 꼰대 성향 검사는 여 8가지 꼰대 유형과 레벨을 통해서 자신의 꼰대 성향을 검사하는 온라인 콘텐츠입니다마4세가지의 설문조사 문제를 통해서 내가 먼저 어떤 성향을 가진 꼰대인가 꼰대 성향의 레벨은 어느 정도인가를 재미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과연 논현동정사꾼은 꼰대인가 아닌가 지금 확인해 보시죠. 아 이거 광고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방송을 하면 무거운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서 저희 구독자님들도 요거 아주 재밌으니까 한번 즐겨보시라고 오늘은 가볍게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요거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제가 하고 나서 요거 프로그램 받으셔가지고 본인이 꼰대지 아닌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한번 해볼게요 자 보니까 여기에 이제 시작 버튼 누르고 바로 할게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는 것보다 스스로 해결하는 것을 더 선호한다 제가 그렇다가 맞는 것 같아요 매우 그렇진 않고 그렇다 오케이 혼자 여가 시간을 보내는 것을 선호한다 혼자 여가 시간을 보내는 것을 선호하진 않고 가끔씩 저희 와이프 피해서 혼자 있어 볼까 이런 생각이 들 때는 가끔씩은 있는데 혼자 즐기는 편은 아닌 것 같아 그렇지 않다 혼자 일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하는 것을 더 선호한다 이거는 다른 사람과 항상 같이 일을 하는 게 맞는 거니까 요거는 매우 그렇다고 하겠습다 니 단체나 조직이 이득을 보더라도 나에게 손해가 가는 일이라면 받아들일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지? 받아들일 수 있다는 얘긴가? 없다는 얘기이 헷갈리기 꼭 시험 문제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질문을 던지는 게 있어요 이럴 때마다 헷갈려가지고 단도직입 적으로 얘기를 하던가 단체나 조직이 이득을 보더라도 나에게 손해가 가는 일이라면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도 헷갈리네 답안지 푸는 것도 아니고 진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로 갈게요 그렇지 않다 로 하는데도 헷갈리네 내가 항상 생각했을 때어 그렇지 않은 거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렇지 않다 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가? <웃음> 야 이거 되게 헷갈려 다수결로 의사결정을 하기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소수의견까지 취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는 그렇지 않다고 할게 왜냐하면 소수의견까지 다 취합하다 보면 시기를 놓칠 때가 있어 그래서 경영자인 나 같은 경우에는 실패를 하더라도 빨리 결정을 하는 게 우리한테 이득이라고 보니까 귀하는 둘중 어떤 것이 더 중요합니까? 소속된 집단 내 연대감 형성이 매우 더 중요하고 야, 이거 그냥 뭐 처음부터 똑같이 하자면 또 이상하게 해놨냐 헷갈리게 야 이거 난혹시 솔직히 말해 시험 보는 것 같다 느낌이 <웃음> 아 진짜 헷갈린다 이거 소속된 집단 내 연대감 형성이 매우 더 중요하지 그렇취 않을 바에는 내가 소속을 안 하니까 나는 첫 번째가 맞다고 봐 매우 중요하다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그렇게 막 집약에 막파고들진 않는 것 같아 전혀 그렇지 않다 보다는 그렇지 않다 타인이 어려움에 처했을 경우 현실적인 조언보다는 먼저 공감해주려고 한다 타인이 어려움에 처했을 경우 현실적인 조언으로 먼저 공격을 하지면 먼저 공감해주려고 한다 전혀 그렇지 않지 나는 냉혹하게 아예 얘기를 해 주지 도움이 되라고 자꾸 보게 된다 너를 어? <웃음> 이상하요 <웃음> 내가 찍고 나서 너네 표정이 어떻게 자꾸 보게 되는데 이거 <웃음> 어? 이거 은근히 이상한 매력 있네 비현실적이고 터무니없지만 흥미로운 상상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한다 가끔씩 그럴 때 있어 내가 부자가 더 부자가 돼야지 아니면 내가 더 현실적이지 않는 것을 상상하는 경우가 있거든 매우 그렇진 않지만 그렇다로 가야 될것 같아 평소 일이나 사람 간 관계에서 다른 사람에 비해 감정의 기복이 더 크다고 느낀다 와, 완전히 미친놈처럼 그렇진 않지만 그래도 감정의 기복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지 그래서 음. 그렇다 보니 인정, 그럴 때는 <Médias> <웃음> <웃음> <웃음> <구역전 Lol> 재밌네 이거 <웃음> 되게 재밌네. 귀아가 어떤 상황에서 판단하고 결정을 내릴 때, 둘중 어떤 것이 본인을 더잘 나타냅니까? 현재 선호에 따라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에 더 가깝고 계획에 따라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에 조금 더 가까운 현재 선호에 따라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에 조금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사람은 변할 수밖에 없으니까 또 내가 변명을 하네 이거 왜 이랬지? <웃음> 자, 화나는 일이 있을 경우 그 당시에는 아무렇지 않다가 머릿속에서 계속 떠올린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이거는 내가 그런 것 같아요. 계속 곱씹고 곱씹는 것 같아. 인정? 어, 내가, 인정할 인정. 거, 내가 인정할게. 내가 <웃음> 인정할게. <웃음> 내가 인정할게. 매우 인정? 어. 누군가가 나에게 무례한 행동을 하더라도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지는 않는다 내가 이거 예전에 굉장히 기분 나쁜데 누구 연기자 중에한 명이었던 것 같아요 술자리에서 굉장히 기분 나쁘게 나한테 했는데 나는 드러내지 않았는데 옆에 사람들이 발권에서 확 일어난 적이 있었거든 그렇지 않다다 오케이 괜찮네 누군가가 잘못한 일이 있다면 그 사람의 감정을 신경 쓰기보다 직접적으로 이야기한다 이거는 직접적으로 대놓고 얘기하지 나는 완전히 까지 어, 매우 그렇다 예, 나는 인정할 때까지 까지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하는 충고는 대부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솔직히 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굉장히 요즘 반성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다는 게내 취향, 인데 성향이고 요즘 점점 더느낀게 나보다 더 위대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야 된다고 나는 판단해 근데 최근에 내가 그러지 않았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그렇지 않다 해 놓을게 자유로운 토이 분위기보다는 제시된 의견에 동의를 구하는 방식이 효율적이다 나는 그렇지 않다 자유로운 토이 때 뭔가 나오거든 제한돼 있으면 뭔가 아이디어가 나오지가 않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렇지 않다 새로운 변화나 시도보다 기존 방식의 존중이 우선되어야 한다 요거는 앞으로 지금 현실에서는 새로운 변화와 시도에 굉장히 무게의 중심을 넣어야 된다고 나는 판단해 그래서 그렇다 내가 틀렸다는 사실을 굳이 다른 사람에게까지 알릴 필요는 없다 그렇지 않다 내가 틀렸을 때는 나는 항상 인정하고 알려주는 편이니까 만취한 장비? 레벨 2까지 있네? 내가 만취한 장비야? 네, 결과가 이거야? 결과가 되게 서글서글한 인상으로 처음 만난 사람도 허물없이 대하는 인간성을 가짐. 이건 좋네. 친화력이 합사. 푸들급? 이건 뭔 말이야? 푸들급이라니? 친화력이 네. 뭐. 아, 좋다는 얘기지? 개인의 업무 능력만큼이나 유기적인 조직 관계가 업무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함. 은근히 계획적으로 행동하기를 좋아해서 업무성과도 괜찮은 편이며 리더십 있다고 평가받는 경우가 많음. 유혹에 약한 편. 유혹이 강한 편인데 나는? 절대 유혹이 강한 편인데. 나 <목소리> 몹시 외향적인 타입이라 반대 성향의 사람들이 가끔 부담스럽게 여긴. 조금 맞는 것 같아. 에너지 폭발하는 소들과 한 공간에 남겨진 양양구의 심정을 상상하면 쉬움. 양양구는 뭐야? 꼰댄간 내가 양양구가 뭐야? 양양구라고 그러는데 이게 뭐야? 아 고양이, 양양 양양구, 양양구, 양양구. 아 고양이. 고양이를 양양구라 그래? 네. 내가 꼰대긴 한가 보다 이런 말을 모르니까 냥냥구라 그래 고향, 고양이를 참. 항상 저 멀리 앞장 서는 행동대장 스타일이라 소수 의견까지 다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방치했다간 회직자리 눈치 없이 부장님 캐릭터로 진화할 어. 가능성이 너무 어. 요즘 그런 느낌이 좀 들어 내가. 꼰대 성향이 좀 나오는 음. 술 먹었을 때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고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음. 후배들에게 꼰대처럼 보일까 걱정이다 음. 속으로는 못마땅한 부분이 있어도 겉으로는 쿨하게 행동하는 편.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꼰대처럼 보일까 말까 행동을 자제한다. 태고는 혼자만의 취미를 즐겨라. 모두가 단체생활을 즐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과한 융통성보다 가끔은 단호한 기준을 갖는 것이 좋다. 뉴요타 칭찬 멘트 몇 가지를 외워들라 은근히 단순하다. 도저히 아부가 힘들다면 차라리 눈밖에 나라. 최소한 당신을 귀찮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게다? 이게 다? 응. 요게 그러면 내 타입이 뭐라는 거야? 레벨이면 은 꼰대 성향이 높다는 거야? 어우, 낫다는 어, 거야? 어, 거야? 아유 어. 가능성이 있네? 이거, 이거 진짜 재밌네요. 응. 나름대로 제 성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저희 구독자님들도 응. 자기 성향이 어떤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사람을 대하면 훨씬 유리할 수 있다고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좀 라이트하게 저희 구독자님들하고 그냥 즐거운 시간 한번 보내려고 이 영상을 띄우는 건데 사실은 이것도 필요하긴 합니다 제 성향이 어때야지 어떻게 운영을 할수 있다 이런 판단도 빨리 되니까 오늘 그냥 라이트한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